유튜브 0명에서 1000명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유튜브 안할 때는 1000명 구독자란게 엄청 작아보여요 네, 하지만 막상 해보잖아요 이 1000명이 통곡의 백처럼 느껴져요 유튜브 할때 제일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이 1000명까지 구간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한달만에 곧 1000명 될것 같은데 현실을 알게 되면 한 달에 구독자 100명도 늘어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보통 구독자 1000명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니 6개월에 1000명 만들면 도리어 빠른 거예요 대부분 그 전에 90% 정도가 포기 선언한다 합니다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에서 1 0 0 0명 만드는 방법을 유튜버 다마고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키우기 시리즈를 올려 보려고 하는데 다마고치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 직원이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 이 친구가 동의한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전 협의하에 다이어트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일주어 터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급상승한 걸 봤거든요 1월 26일 구독자가 4,500명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2월 6일 현재 구독자가 3만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몇몇 채널들을 보니까 다이어트 영상들을 주로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유튜브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삼고 다이어트 유튜브를 운영해보려고요. 구독자 0명까지몇 달이나 걸릴지 꼭 봐주세요. 옆에 보이시는 게 간단히 작성한 유튜브 채널 기획서인데요. 첫 번째 채널명입니다. 채널명은 BMI 다이어트 교육인데요. 이 친구가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나중에 그 채널 영상 보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유튜브 목적은 다이어트 기록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회사 업무랑 연결되면 매일 찍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모이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익화 방안은 PPL 광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만 명은 돼야 돼요. 만 명. 얼마나 걸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채널 주제는 말했죠. 다이어트입니다. 타겟 시청자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30-40대 시청자 입니다 일단 2월달 안에 구독자 300명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밖구독은 안할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이 될만한 단어를 쓰거나 이슈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는게 안전하겠죠 업로드 주기는 월화수목금 주 5일로 할거고요 하루에 한개씩 꼭 올리라고 시킬겁니다 촬영 도구는 스마트폰이고요. 블루라는 스마트폰용 편집에서 쓰게 시킬 거예요. 매우 쉽다고 하더라고요. 업로드할 콘텐츠의 유형은, 어, 세 가지 정도, 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이어트 일지. 월라스목금은 다이어트 일지를 쓰게 하는데, 다이어트 브이로그 1차, 마이너스 1kg. 이런 식으로 쓰게 시킬 거예요. 영상에는 얼굴 변화, 체중 변화, 혈당 수치, 먹은 거, 운동한 거, 심경 변화, 뭐 수면 시간 등을 기록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성 영상인데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 식단, 운동, 셀럽들의 비포 애프터, 운동법, 다이어트 책 리뷰, 건강 상식, 그리고 그 친구의 주관적인 의견도 좀 넣을 거고요. 해외 자료 등을 콘텐츠로 할 거예요. 이런 영상도 괜찮지 않을까요 걸그룹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영상 다이어트 유튜버 순위 2019년 해외에서 유행했던 다이어트 같은 거야요 세번째는 타 유튜버 언급하기 입니다 아무래도 한달에 구독자 3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가능성도 커요 기본 유입을 위해 타 유튜버나 유튜브의 콘텐츠를 언급하는 영상 찍을 거예요 사례를 들어본다면 그 유튜버의 초콜릿 다이어트 문제점 그 유튜버의 이야기 중 빠진 내용 그 유튜버의 구독자들 시청자 필수 시청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어그로 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채널의 힐러 컨텐츠 어제 말했던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해외 다이어트 정보들이나 다이어트 방송들이 될거예요 신기한 것만 골라 올릴겁니다 경쟁력은 아무래도 혼자 찍으신 분들은 하다 말다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채널은 회사 일로 하는 거고 잘안 되면 회사 업무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열심히 시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건강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하면 은 본인이 손해겠죠. 마지막으로 영상 업로드 순서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현재 건강 상태 이야기나 채널 운영 취지를 좀 찍고 두 번째 정도의 다이어트 습관을 좀 할 거에요 세번째 영상부터는 다이어트 일지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다음주부터 구독자 1000명 까지 어떤 콘텐츠로 얼마나 빨리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다마고치 시리즈는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업로드 할 거고요 두번째 거는 다음주 화요일에 올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